안녕하세요 재즈 기타리스트 방병종 인사드리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배운 아이오니안, 도리안, 믹소리디안 이런 스케일을 조합해서 2-5-1 진행을 여러분과 함께 연주해 보겠습니다. 2에서 상행 하시고 5에서 하행 하십니다. 마지막 토닉에서 상행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음을 살짝 꾸며주기로 하겠습니다 이해가시죠? 마지막 C까지 왔다가 다음으로 갔다가 토닉으로 마무리 하시니 자 그럼 여러분과 함께 연주해 볼까요